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이 떨어졌네. 예. 자, 오늘 그, 어, 프린트 있잖아요. 예, 복습 문제. 예, 좀 볼게요. 자, 1번에, 예, 자, 등기관리 등기를 마친 경우. 자, 거기, 마친 경우 밑줄 치세요. 마친 경우. 이거 자, 마친 경우 밑줄 치세요. 자, 마친 경우가 언제일까요? 접수할 때. 자, 그럼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자, 자 신청하죠? 자, 신청은 어떻게 돼요? 접수하죠? 자, 언제 접수해요? 어, 저장된 때. 저장된 채 접수해요. 자, 그 다음 뭘까요? 심사, 심사. 심사서 안 된다, 그러 뭐. 각하, 죠각하 사유가 몇개 있어요? 11개, 11개. 자,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11호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도 안 걸리면 어떡하죠? 자, 등급에 기록하고, 그 다음은? 자, 그 다음은, 식별부, 식별부. 식별부. 자, 지금 몇 분이 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못 외우면 안 돼요. 자, 언제 등기 절차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여기서 끝나요. 식별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맞춰져, 맞춰져. 또뭐 한자 쓰면 완료, 완료. 자, 맞춰졌다.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자, 이거는 효력 발생, 효력 발생. 효력 발생. 자, 다시. 우리가 등기 신청서를 내죠. 자, 내면 어떻게 해요? 등기소에서 받겠지. 받죠? 그죠? 예, 받았어. 그 다음에 꼭 등기해줘요? 아니죠. 예, 걸리면 어떻게 해? 각화되잖아요. 예. 각화됐으면 효력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아무리 접수해도 각화됐으면 효력이 안 나옵니다. 자, 설마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죠? 예, 자, 지금 세 분이 걸렸어, 지금. 예, 쓰지 마시고. 물 쓰고 있어? 자, 쓰지 마시고. 자, 심사에서 각화되면 효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심사를 통과해서, 자, 기록도 되고, 완전히 절차가 맞춰졌으면, 효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효력.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원래는 기록된 때라고 했었더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등기부에 기록된 날짜가 정확하게 잘안 나와요. 근데 날짜가 확실하게 나오는 게 언제냐, 접수일자가 나와, 등기부에. 그러니까, 편의상, 규정상, 맞춰졌으면 등기부에 나오는 날짜가 접수일자니까, 이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됐어요? 자, 구별 잘 하세요. 언제 맞춰져? 식별부. 맞춰지는 거 맞춰지는 거.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한 접수한 때. 그죠 여러분들이 네. 계속 필기하시면 제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자 교재 좀볼 거예요. 교재. 자 우리 교재 보시면 네, 교재 페이지 137. 자 페이지 137. 자 페이지 137 페이지 보세요. 네. 자, 교재 137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그림 있죠? 그림, 네, 그림, 자 거기 접수에 누가 저장이라고 써놨어요? 네, 썼을걸요? 네, 썼어요. 그 절차 다 있잖아요. 자 이걸 막더 필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 지난주에 프린트에도 이거 해드렸을걸요? 네. 프린트 안 받으세요? 다 받으시죠? 네, 그거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도 있고. 자 지금 꼭 기억하실까요? 자 등기가 언제 맞춰져요? 식별부, 그죠?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 저장한 때. 접수한 때, 저장한 때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13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 저장. 저장된 때뭐된 거예요? 접수된 거예요. 고기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저장 메우면안 되고. 저장이 뭐냐? 접수다. 접수가 뭐냐? 저장이다. 그죠? 그럼 이제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접수한테. 자, 넘겨보세요. 138페이지 맨 위에, 138페이지 맨 위에 4번 있죠? 4번.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맞췄어. 맞췄어. 그러면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접수한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럼 밑에 6번, 6번, 6번. 지금 138입니다. 6번, 6번에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를 맞춘 경우, 맞춘 경우, 맞춘, 맞쳤어 완료됐어. 자, 맞춘 경우는 언제죠? 식별보죠? 예,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 조치. 이게 식별보잖아요. 그래서 이때 맞춰지는 겁니다. 자,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절대 흔들면 안 됩니다. 예, 절차가 끝나는 거는 식별보. 효력은 접수한테 또는 저장된 때. 똑같으니까. 접수 저장 같은 거라니까. 예. 그죠? 완전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어이없이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복습 문제 1번은 맞아야 틀요 맞아야 틀요 맞아요. 맞췄으니까. 아, 자, 접수한테 효력 발생한다고 맞잖아요. 그죠? 다음 2번 보세요. 자, 2번. 우리 민법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매매 아니라 경매, 경매. 매매가 아니라 경매. 자, 경매. 자, 기타 법률의 규정. 자, 법률의 규정. 법에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좀 쉽게 말하면 등기 없이도, 자,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자, 물권 변동.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에요. 자, 152 페이지 보세요. 152. 자, 152 페이지 보고 갑시다. 자, 152페이지 위에 보시면 6번 있죠? 6번. 6번. 6번에 보시면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건 변동. 예,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1 5 1이니까 152. 152.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그죠? 얘네들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등기까지 하면 어, 처분할 수 있다. 그래야죠. 자,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경매,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자,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하고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때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됩니다. 언제? 예? 네? 사망개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개시, 예. 사망시 또는 상속개시, 사망시 상속개시. 자 공용징수는 토지를 보상금 주고 수용이 가는거가요 수용, 수용, 수용. 자 공용징수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요. 언제? 수용개시, 수용개시. 예. 판결, 판결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합니다. 언제? 판결 확정된 때, 판결 확정된 때, 그렇죠? 예. 자 경매, 경매는 등기 없이도 물건 취득합니다. 언제? 매각 대금 완납시 그렇죠? 이제 눈치를 좀 챘어 밑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다 나와있네 사실 네. 그때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한단 말이죠 근데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죠자 좀만 더 153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기타 법률 규정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8개 정도를 추가로 더 써드렸는데 그중에 1번 1번이 뭐 있어요 신축 신축 건물 졌어 자, 건물 졌는데 등기는 아직 안 했대 집은 완공이 됐는데, 등기소에 아직 안 가서 바빠서. 네. 그럼 내거 됐어요? 완전 집은 완공된 거예요. 등기만 안 냈어. 그죠? 네. 그럼 내거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등기 없이도. 물건물도. 소유권 취득했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등기를 내. 자, 등기를 내러 내가 등기소에 간단 말이에요. 내가 집 완공했다. 뭐 건축물 대장도 만들었다. 봐라. 그래서 등기소에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건물이 렇게 생겼고, 내거다 입중해서 첫 등기가 나왔어요. 그첫 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그래. 쓰지 말고 뭘 쓰는데 어떻 쓰는데 왜써 어떻게 쓸 거야 네. 다시 자첫등계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보존 등기를 내가 이제 혼자 신청해서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보존이 나왔어 그죠 그래가지고 몇년 살았어 그 나중에 이제 크게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이, 이 건물이 폭삭 끝났어 그 소유권 있어 보세요 폭삭 끝났어 집이 건물이 끝났어 폭삭 이건 이제 멋있는 말로 전부 멸실이라고 그래 전부 몇 시. 그죠? 근데 등기소에서 이걸 알아, 볼라 몰라. 내 집만 없어진 걸 등기소에 어떻게 알아. 그래 등기부는 그대로 있겠죠? 근데 집은 없어졌죠? 그럼 소유권 있어, 없어? 에? 집이 없다니까. 없어진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졌어. 그럼 소유권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집이 없는데 뭐. 그랬더니 또 그런다? 땅은 있잖아. 그건 땅은 땅이고, 땅이 땅이고. 지금 건물 얘기하는 거, 건물. 자, 부동산이 전부. 멸실되면, 그 멸실된 부동산에 속한 모든 권리 끝나는 거야, 그 즉시. 그 즉시 없어. 건물에 묻분본 소유권이 있어. 그죠? 그러 등기부는 지금 남아있죠? 네. 그 등기부는 등기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 그죠? 예. 앞으로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 그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 집을 얼른 지래. 원래 있는 집이랑 똑같이 지래. 그래가지고 옛날 등기 쓰래.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딴 건물이잖아, 딴 건물. 됐죠? 완전히 집을 새로 줬으면 있던 등기부 정리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부동산이 멸실됐으면 그 없어진 멸실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아요무효예 이미 물건은 소멸했어요.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된 거예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그래서 신축하거나 멸실했을 때도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세 자, 그럼 거기 8가지 중에 1번과 6번입니다. 자, 1번과 6번입니다. 자, 153페이지 보고 있어요. 153페이지, 8가지 기타 법률 규정 중에 1번이 뭐예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6번 해보시면 부동산 멸시됐어. 그럼 권리도 끝난 거예요. 네, 권리도. 그럼 등기는 껍데기니까 정리하면 돼. 그 등기 정리하는 걸 멸시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등기.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네, 자, 또 다음 문제 넘어가보죠. 자, 3번 보세요. 공신력이란 단순히 등기를 믿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등기부에 써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믿고 거래했어. 그럼 걔한테는 권리를 줘야 된다. 그게 공신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공신력을 물어보면 무효등기 믿고 산 사람한테도 권리 주겠다. 이 공신력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만 믿어가지고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맞는 말 맞는 말. 다음 4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등기 있죠? 이거 내모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 등기부에 내가 소유자로 딱 이전됐다고 돼 있어. 그러면 제 3자한테도 내 소유자야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요. 자, 전 소유자한테도 나 소유자라고 야 주장할 수가 있어. 자, 이거 추정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페이지 156 페이지를 한번 보고 갈까요? 156. 자, 156 페이지 보시면, 추정력의 인적 범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로 나눠져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저,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게도 적법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 소유자한테도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고문제 그된 거고요. 자, 다음 문제. 자, 5번 보시죠. 자, 등기 순서, 동그라미 순서. 순서는 같은 구 밑줄, 같은 구, 같은 구, 같은 구,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구 그랬죠? 자, 같은 구는 순위번호. 자, 다른 구는 접수번호. 표시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 접수번호. 자,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54, 154. 자, 154페이지 보시면 순서가 나옵니다. 자, 154페이지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이게 순서는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갓순다죠갓순다죠 당연하죠.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대지권 이 있어요, 대지권? 대지권. 대지권 어쩌고 쭉 나와서 순서가 나오면 접수번호, 접수번호죠. 대지권은 접수번호. 대접, 대접. 대지권은 접수번호. 이렇게 외우세요. 됐습니다. 이게 순위를 따지는 방식이죠. 네, 다6번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물권, 부동산 물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할 수 있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딱 토지와 건물뿐이다. 됐죠.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딱두 가지 등기부가 준비가 돼 있죠. 자, 우리 교재에는 페이지 147, 147. 자, 147페이지 가보시면, 147, 메뉴에, 네, 147페이지에 등기상이 딱 보이고 있죠? 거기, 메뉴에 보니까, 자, 파란 글씨로 딱 보이는 게 있어요? 토지와 건물, 네, 등기부를 두고 있다 그랬고요. 14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2번에 보시면, 등기할 상이 물건, 객체라고 돼 있죠? 네,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인데요. 거기서 두 줄, 세줄 내려가시면,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건으로는 토지건물만 등기법상 되는 겁니다. 기타 정착물도 등기되는 게 있는데 그건 딴법이에요. 딴법. 특별법. 특별법. 뭐임목법이라든가 무슨 공장저당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따로. 딴법이고 저하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하고는 딱 부동산 등기법만 얘기하니까 토지건물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어디선가 뭐뭐 뭐 공장도 배우고 정착물도 배우고 뭐 별의별 거다 배웠잖아요. 그죠 예. 어디서 배웠어요? 그럼. 세법? 중개법 부동산학개론? 뭐 여기저기서 막 배우지 않았어요? 네?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 배웠겠지. 그렇죠? 중개사법에서는중개 대상물 배우겠지. 그렇죠? 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중부동산 배웠겠지. 넓은 의미의 부동산. 아, 그런 것들 안 해요? 공시반오로 자기 서술을마다 예 예. 자, 저하고는 깔끔하게 다쳐 버리고 토지, 건물에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깔끔하잖아요. 그죠? 예. 네.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렇죠? 물권에 대해서 등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에 대한 물권을 등기하죠. 근데 그물건 물권을 자, 쪼개. 그럼 권리의 일부 지분이 되죠. 권리 의 일부 지분. 자, 지분이 이전이 돼. 자, 둘이 반반씩 지분을 취득했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나 팔고 나갈 거야. 뭐 집은 내, 내 집만 팔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 있어. 부동산, 우리 부동산이 네개 하나 있는데 그냥 작은 방을 이전시키겠대.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될라면 어떻게 해? 분할해서 두 개를 만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파는 건 돼요. 그런데 근데 분할하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는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는 할수 없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여기다가는 104, 아, 다시 151 페이지 쓰시고 151자 각자 자기 소유권 지분을 처분하는 것과 하나의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각자 공유자 중한 사람이 내 지분을 팔겠다. 이건 되겠지만 부동산 하나를 일부를 팔겠다는 안 돼요. 꼭 팔려 됐으면 분할 구분해서 두 개로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파는 건 가능하지만 그 전에 일부 상태로는 할수 없다. 이죠 여기 151페이지 표 있죠. 표. 표. 그 표는 딸딸 외워야 돼요. 그표 누가 막 별표 쳐놓고 그랬죠. 계속 완전히 암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8번 보시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건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방금. 또 저당 설정 이것도 안 되는 거죠. 8번은 틀렸습니다. 8번 X. 부동산 일부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권리 일부가 아니라 부동산 일부 있죠. x 고요 자, 9번. 자, 2 9조 11호, 11호, 11호, 11호. 11호 각하사회입니다 그죠? 옆 앞에, 앞에 보세요. 자, 각하사가총몇개 있다고요? 11개. 자, 그 중에 몇개 알아요? 두개 알아요? 자, 1호는 관할이반, 2호는 등기할상이 안경. 자, 여기 걸리면 어떡한다? 각하한다 자, 3호부터 11호. 뭔지 몰라도 걸리면 어떡한다? 각하한다그다각까요 그렇죠? 각화한다. 깜빡 잘못 실행했어. 깜빡 잘못 실행됐대. 등기 하면 안 되는 걸했대 자, 유효부요, 무효. 자, 유효부요, 유효. 이게 달단 말. 여기 달라져요. 예, 여기까지 는 똑같아, 똑같은데 무효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말안 해도 직권으로 말소를 해주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유효기 때문에, 말소을못 시켜요. 말소을못 시키고, 이의신청도 할 수가 없어요. 유효는 따져봤자 의미가 없어요. 유효인데 어쩌겠어. 근데, 이건 따져가지고 지워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효. 예, 직권말소 대상이고, 안 되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그죠? 자, 지금 몇 호라고 그랬죠? 1 1월에했그죠 자, 1 1월에대해서실행됐으면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 자, 11호라고 했어 11호. 자, 잘못 실행됐다. 그죠? 실체관계 부합 여부 없이, 예, 무효다. 이러면 틀렸죠? 그 X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교재에다가 어디다 써놨나 확인할까요? 자, 우리 교재 158, 158, 자 158페이지 보고 가요. 자, 158페이지에 펼쳐보시면 형식적 유효권이라고 써있을 겁니다. 거기 3번에 보시면, 양가로 3번, 해보시면, 자,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을 것 그랬죠? 3호 이하. 자, 11호까지죠? 여기 당사자 신청 의사가 있고, 실체적 유혹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랬죠? 자, 요거를 무효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다음, 10번 보시면, 10번. 기존 등기상 전부. 자, 포인트. 전부, 전부. 전부가 원시적이래요. 자, 전부가 잘못된 거는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다말소예요 네, 전부면 음. 다 발수입니다 뭔가 원시적은 다른 게 있었죠? 네, 그 일부일 때 일부가 원시적으로 잘못되면 자, 바로 잡는 거를 뭐라 하죠? 음.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경정등기 자 여기다가는 143 143자 음. 143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고요 143페이지 자 14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14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말소등기라고 써져 있죠? 여기 기존 등기상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럴 때 말소예요 맨 밑에 그 위에 변경 등기도 있고 경정 등기도 있잖아요. 자, 공통점은 일부일부둘다 일부죠? 차이점은?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그게 다르죠 그렇죠? 네. 자 지금 143페이지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 파란 글씨로 해놓은 거 딱딱 눈에 들어오고 있죠? 네. 걔네들 서로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파란 글씨 해놓은 것만 문제 내니 그걸 인지 알았어 네. 다른 거안내니안내안 안 내, 안 내. 그죠 그럼 이것만 보면 되니? 그거라도 봐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 그거라도 보시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몇개 없어, 이렇게. 파란 글씨로 해놓은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래서 걔네들만 보면 전체 흐름이 연결이 안 되지 않니안 돼도 돼. 안 되니까, 저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다 까먹어도 돼. 요거 이제 체크해놓은 거 있잖아요. 카톡 왔어. 받아, 예, 받아, 받아. <웃음> 체크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뭐다풀수 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합격하고도요, 아무것도 몰라. 합격하고 기억난는게 없어. 예. 합격 한 사람도 물어봐. 뭐 물어보면 약간 긴장해, 이렇게. 그러면서 막 구체적인 거 물어볼까봐. 예. 근데 붙긴 붙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딱딱 찝어드리면 그것만 들고 가서 외운 거야. 그것만 나오냐? 그것만 나와. 예.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찝어드리는 범위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예. 내가 얼마나 촉이 좋은데. 다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 기억하는데도 한참 걸리니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음, 10번이 자맞아들려요 맞아요. 말소라죠. 말소, 말소. 그거 방금 보고도 이제 문제 판단이 잘안 되잖아요. 자 전부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말소입니다 그래서 10번 맞죠? 자 11번 봅니다. 등기관 실행, 실행, 실행, 실행한 등기가 실행, 실행, 실행한 등기가 관할이많 그죠? 또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이거 몇 호예요? 1호와 2호죠. 1호와 2호죠. 그래서 이 각하, 되어야 되는데, 잘못 실행됐죠? 실행됐어요. 그죠? 유효에 무효요. 예? 네? 무효, 무효, 무효. 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이거 따져가지고 완전 잘못됐는데 따져야지. 그죠? 잘 돼서 유효라 그러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효인데 어떻게 따져? 무효니까 따지는 거예요, 무효니까. 예. 무효니까 빨리 지워라, 유지, 지워라. 자, 교재 다시 아까 봤던 거 확인하죠? 자, 우리 교제 158페이지. 자, 158. 자, 158페이지 보고 가요. 자, 158페이지 등기에 유효권의 거기 형식적 유효권 아까 봤었죠. 1, 1번이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라그다음 2번이 등기할수 있는 걸등기해라 자, 그겁니다. 자, 12번 보시죠. 자, 판례는 전원합의 없이 이미 자, 포인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등기가 됐대 됐는데, 자, 합의가 있건 없건 이미 돼버렸어요. 그러면 합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무효를 주장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쉬운 말로 하면 유효다 이거지. 유효다. 우리 중간 생략 등기는요, 허용되는 거예요. 금지된 거예요. 금지. 금지된 거예요. 근데 기왕 했대, 유효부요. 유효죠. 기왕 했으면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자, 근데 161 페이지 펴보시면 예외가 하나 있어요. 161. 자, 161 페이지. 자, 메뉴에 메뉴에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일단, 됐어. 입이 됐어. 그러면, 합의가 없었던 것만으로는,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뭐 유효다. 이 말이죠. 유효다. 그까 말소청구도 못 하는 겁니다. 유효니까. 근데, 무효가 하나 있죠? 그 밑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자, 요거는 무효다. 여기 써져 있죠. 자, 그게 지금 13번이죠? 13번.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 뭐, 최종, 최초 나오면 뻔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유효 써 있으면 틀린 거죠. 틀린 거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13번 X. 자 14번 갑의 A 부동산을 의리 매수했어. 매수인은 최초 소유자가 아닌데 이놈이 보존 등이 했으면 최초 소유자는 갑이 등기부에 안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생략 등기입니다. 그래서 맨앞 머리 를 생략한 거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 허용될까 금지될까? 금지돼요. 근 기왕 했으면 유효다, 유효다, 유효다, 유효다. 자 이것도 역시 16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16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모두 생략 등기. 여기 써 있죠? 거기도 무효라볼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의 실체 관계와 등기의 시간적 불일치 보이세요? 시간적 불일치. 거기 니은에 보시면 무효등기 유용. 자, 무효등기를 합의해서 또쓸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권리등기만 된다. 또 하나는 이해관에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요이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무효등기도 합의해서 또쓸수 있다. 라는 거를 오늘 제가 15번에 넣어드렸죠. 15번, 15번에. 자, 판례는 권리, 권리 권리 등기에 대해서 이해관없는 경우, 요때는 유용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15번은 맞는 말이네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복습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 주는 등기설비 165페이지를 봐주세요. 165. 자 165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 있고요. 자, 요 그림은 제 오늘 제가 어, 프린트에다가 또 실어 드렸으니까 뭐 따로 들고 다니시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모든 그림은 다 이렇게 프린트로 요번 달 내로 다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프린트가 많더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3, 4월서부터는 그림을 따로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요번 1, 2월달에 모아놓은 프린트의 그림 부분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총 복습할 때쭉 보면 은 빨리 되겠죠.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네. 자, 165페이지 그림이 있고요. 이걸 압축하면 여기 7, 8. 여기등기설비 등기소가 있고 등기관이 있고 등기부가 있잖아요. 자, 이 중에 등기소와 등기관은 최근에 많이 안 나와요. 아니, 거의, 실제 거의 최근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등기부.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부동산마다 한 세트씩 있다. 1부동산, 1기록. 자, 1등기 기록에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원이 등기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정원이 몰라요? 정원이 알, 알아야 되는데, 자, 정원이 등기표제부 갑구 을구 봤었잖아요. 근데 구분 건물이 좀 다르다. 구분 건물 예외적으로 좀 다르게 생겼다. 요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해 보세요. 자, 부동산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자, 거기에 에, 돼지가 하나 있어요. 그럼 부동산 몇 개다? 부동산 몇 개다? 두 개다. 자, 건물이 하나 있고요. 토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도 몇 세트예요? 두 세트야. 두 세트. 그래서 건물에 대한 하나의 등기 기록이 있어요. 이 하나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가 지 있고 또갖고 있고 또, 갖고 있고 또. 울고 있고 요거 한 세트라 고 그런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등기기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표제부가 따로 있고 값고 따로 있고 울고 따로 있어요. 표제부, 갑구, 울고에 자, 여기다가는 토지 소유자를 쓰고 여기다가는 건물 소유자를 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랑 건물랑 이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같은 사람이겠지, 둘다내 거겠지. 그래서 요거 둘다 A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데 이걸 팔아. 자, 삐한테 팔아. 그럼 등기 몇개 해야 돼요? 등기 몇개 해야 돼요? 등기 두개 해야 돼요. 그러면 땅문서 몇개 나와? 땅문서 하나. 네? 집문서 하나. 그래서 등기 필 정보가 몇개 나온다? 두개 나온다. 그래서 별도 부동산인가 시겠죠일부동산 1기록이니까 별도 별도 부동산이요. 따로따로 그렇죠? 따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건물은 따로 인정을 안한 나라들도 있어. 딴 나라 이기고 우리나라는 완전 별도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별도 그죠?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완전 다르게 보셔야 돼 지금 자 그런데 아파트, 아파트 요즘 다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5층 넘어야 아파트라 매요. 섬 얘기. 공법은 벌써 접었어. 예, 공법에 막 공동주택 할때 아파트 나올 걸요. 5층 넘어야 된다고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해요? 하고 있죠. 여기서 예, 예, 그렇다고 치고 그럼 토지 있잖아요. 토지 토지 있잖아요. 그럼 토지는 등기가 따로 있을까 없을까? 있어. 요 하나의 등기 기록이 있다. 토지에 여기도 토지도 표제부가 있고 또 갖고 있고 을구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건물이 따로 있겠죠. 건물 자 이때 건물이 하나예요, 기예요 아파트가 5층짜리인데, 두 집씩 있대. 그러면 집이 한집 있는 거, 열집 있는 거. 열집 있는 거요? 건물의 개수가 하나에 열개예요 하나요? 하나에 열 집이 살아?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어. 다 가고, 다 세대, 뭐, 아파트, 막, 막. 큰일 났어. 난리 났어. 이제. 뭐, 또 그것도 뭐, 공부를 좀 했어야 헷갈리지. 뭐, 아무 생각 없는 분들 계시고. 예.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윗집이랑 옆집이랑 맡겼어, 뚫렸어. 막혔어. 막힌 거를 구조상 독립성. 그죠? 구조상 완전 벽을 쳐서 위아래로 다 쳤어. 근데 우리 집에 들어가는 문이 없어. 그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출입문을 따로 뺐어. 이게 뭐예요? 이용상 독립성. 그죠 자, 구조상. 구조상 독립이 되어 있고요. 자, 이용하기 편하게 따로 출입문이 있어서 또 독립이 됐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을 갖춘 건물이 몇개 들어있어요? 여기. 10개. 10개 들어있지. 그럼 건물의 개수를 하나로 봐요. 1개로 봐요?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이걸 가지고 내가 구분을 할 것이냐를 자기 의사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가서 나오냐면요. 등기소 가서 나와요. 등기소 가서, 나 그냥 일반 건물로 등기할 거야. 이게 돼요. 돼요. 그럼 몇 개가 돼? 하나가 되고. 자, 이거 구분 등기할 까 구분 등기할 까 그러면 몇 개가 돼요? 열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으면 꼭 구분 등기를 해야 된다. OX. X, X, 옥수가 어디 있어? X, X 자, 내가 <웃음> 내가 원하면 그냥 하나로 갈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 선택이에요 선택 자, 그거는 공법상 제한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럼 공법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공법의 제한이고 등기법상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일반 건물을 할 거면 그냥 하나 놓치고요 어, 그분 건물을 할 거면 열개 놓쳐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로 등기를 내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너무 일반적이고 뻔하기 때문에 그 그건 뭐다 알지 않냐 응? 사실 잘 모르는데 참 다행이에요. 자 카톡 두번왔어요 얼른 받아요. 네. 네. 대답 좀 해줘 좀. 네. 그다음에 구분 등기한 건좀 일반 등기랑 다르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등기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구분 등기하면 어떻게 등기부가 편성될 거냐? 그거 궁금하죠? 네. 잘놓으세요 그래서 일반 부동산 등기하고요. 구분 건물 등기는 좀 다르게 생겼다 그죠? 그럼 구분 건물이 되려면 자 뭐가 필요하죠? 구조상 독립성, 또, 이용상 독립성.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분행위까지 나와야 돼요. 이거 구분 건물 쓰겠다. 의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구분 건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네,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가져다가, 일반 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이거 좀 이따 나와요. 네, 다음. 다음에 이제 대지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 대지권, 대지권. 네,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 이제 구분등기를 하겠다. 구분되기 하겠다. 그럼 건물을 몇 개로 본다? 1 0 개로 본다. 열 개로. 그럼 등기를 몇 개를 둔다? 하나를 둡니다. 자, 하나에, 한동 건물에, 건물에, 자, 전부, 자, 전부, 전부 묶어서 1 0 개가 있는데, 여기에 등기를 몇 개를 둔다? 하나에 등기 기록을 둡니다. 하나의 등기 기록에, 자, 원래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표제부만 둬요. 표제부, 전체 건물에 대해서 표제부를 만들어서 이 1층 면적은 얼마고 2층 총 면적 얼마고 3층 총 면적은 전체 건물 면적을 다 넣어. 그리고 이거 하나의 기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01호, 2 0 1호3 0 1호3 0위호 따로따로 얘네들을 전유 부분이 그래, 전유부분. 이 전유 부분마다 또는 각 건물마다 별도로 또 표제부를 둬요. 그리고 거기에 붙은 갑구와 울구를 둡니다. 그럼 표제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등본을 발급받으면 맨 앞에 전체 건물 내역이 나와있는 표제부가 있고 샥 넘기면 그 다음 내가 찍은 예를 들어 501호 찍었어. 501호 표제부와 501호의 갑구을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두 개가 묶어져서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구분건물 등기는 특이하게 생겼는데 제일 특이한 거는 이제 표제부가 두 가지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 다 표제부에다가는 건물 전체 내역을 다 담고요. 요 표지에다가는 그 101호, 201호, 501호, 그 내용만 담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지권. 즉, 토지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인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자, 등기를 몇개 해야 되는 거죠? 두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살때 예를 들어서 내가 501호를 사겠다라고 하면, 등기를 하나만 쳐요. 하나만, 그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만 탁 치면, 자, 모두 따라온다. 토지 지분이 따라온다. 됐어요? 그러면 등기를 몇개하아서 하나에서, 그죠? 부동산 몇개 취득해요? 두개 취득한 거예요. 건물은 취득했고, 거기 에 딸려서 대지 지분이 따라온다고. 자,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자, 만약 열 집이면 열 개로 쪼갰겠지. 지분으로 쪼개서, 자, 101호, 0 2001호, 3001호마다 나눠줬겠지. 걔네들을 뭐라 하냐 그러면 대지권이라고 얘기해요. 이 대지권에 대한 얘기들을 자 등기부에 올려줘야 되는데 어디다 등기하냐 그럼 러요 표제부 표제부에 나눠서 등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표제부에다가는 이 토지에 대한 표시를 써주게 되고요. 어있 101호 501호 표제부에다가는 그 토지에 대한 지분이 얼마냐를 써줘야 돼요. 그걸 나눠서 나눠서 자 대지권의 목적이 토지 표시 또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두 개를 묶어서 대지권의 등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건물 등기부 표지 부에 각각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아파트 밑에 깔린 땅이잖아요. 깔린 땅. 그 깔린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따로 야이 토지는 말이야 저 건물에서 쓰는 거야 라고 어, 딱지를 붙여놔야 돼. 이걸 대지권인 뜻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되게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요? 뭐, 그만 쉬고 싶어, 지금. 네. 자, 다시. 아, 막 보고 싶어야 돼. 막 이렇게 궁금하고, 뭐지, 저기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 부담스러운데. 그만하지. 어디까지 갈 거야? 막. 여러분, 사실 공부할 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제가 적당히 끊어드려. 근데 이제 할건 해야 되잖아. 그죠? 자, 속만 좀 정리 차려요. 네. 자, 실제. 자, 실제. 자, 등기 부에 이렇게 나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표시,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거를 대지권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에다가는 따로 대지권 뜻의 등기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이걸 실제 등기부로 자 열어보면 아파트 등기를 띠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건물의 표시 이렇게 나와 건물 표시. 자 전체 건물이죠. 한옥자의 전체 건물. 자 건물 어디 있어요 지금? 유현마을 205동. 찾아보지 마요. 유현마을 205동 없어. 그냥 만든 거야 그냥. 예. 자, 유현마을 205동 그러니까 아파트 몇 층짜리죠? 5층짜리. 자 5층 밑에 보이세요? 주차장? 뭐라고? 5층 밑에 뭐 있다고?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5층 밑에 왜 주차장이 있어? 그런데 네. 5층 밑에 뭐 있어요? 4층이 있대? 왜그래 왜 자, 자, 외우세요. 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외워야 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의 포인트는 뭐냐면 토지 표시요 토지의 표시가 뭘까? 토지의 표시가 소지. 지면을 얘기입니다. 토지 표시는 소지 지면 됐죠? 자, 토지가 몇 필지 있어요? 풍무동 2 3 4와 풍무동 235번지. 두 필지가 있네. 자, 이릅니다. 이릅니다. 이릅니다. 이릅니다. 여기 와요. 예. 토지가요. 두 필지가 있네. 자, 이 풍무동 234번지와 풍무동 235번지가 있다. 두 필지 토지 위에 아파트 하나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써주고 이 토지에 대해서 써주고 두 필지에 대해서 써줬다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다 써줬다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다두 개를 다 써줬어 이두 필지 토지에 아파트 500위로 하나 아니 205동 하다가 올라갔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뭐라고요 금방 봤잖아 네. 뭐라고요 으으 음, 휴씨 여기는 음, 표시. 자, 다시 여기는, 뭐랄까, 건물 표시. 어떤 건물? 일동 건물, 그죠? 어려우면 큰 건물, 큰 건물, 그죠? 예, 여기는, 토지의 표시, 토지표 어떤 토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죠? 또, 얼굴 표정들이 그래. 부담스러운데, 나중에 외우면 안 될까? 예. 곤란해 지금. 지금 외워야 돼 지금 외워야 돼 그죠? 앞에 보세요. 예. 그 토지 표시. 그러더라고. 그 토지. 그 토지. 그 토지. 그럼안 되니까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토지 표시를 소지지면. 두개 선었죠? 예. 그이 첫째 표제부몇 표제. 표지, 표제. 표제. 표지. 다음 표제부가 나옵니다. 다음 표제부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 표제부가 뭐가 있어요. 전유분 건물 표시. 또 건물 표시인데요. 여기는 뭐 무슨 동몇 번지는 안 나와. 그냥 5층 5 0 0로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5층 500위로의 면적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뭐 있어요? 대지권의 표시. 자, 이 대지권의 표시가 아까 토지가 두 필지였죠? 1번 토지 소유권, 2번 토지 소유권이 있다. 그 1, 2번 토지 소유권을 4,500분의 20만큼 쪼개가지고 500위로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대지권 종류는 소유권이다. 그 다음에 비율은 요만큼이다. 요거 종류와 비율을 합쳐서 뭐라 한다? 대지권의 표시라고 얘기해요. 됐죠? 자, 여기 뭐라고요? 전유분, 건물, 표시. 여기는 소재 집원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전유분 건물 표시, 소재 집원 쓴다면 틀린 거예요. 네. 자,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단순, 단순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전유분 건물 표지의 뭐 표시.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다. OX. X죠. 이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여기 있잖아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여기 있잖아요. 자, 한동건물 표시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건물 표지의 부 아래쪽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인데 전체 건물 표지의 부 아래쪽에 대지권의 표시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그, 그렇게 단순하냐? 그거, 그냥 거 그거 네요 별거 없어. 그거 두개 바꿔내. 예. 바꿔내면 너무 단순한데 뭐 이론적 깊이 그딴 거 없어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대지권의 이론적 깊이는요 출제자들은 몰라 저 같은 사람이나 아는 거예요 몰라 그냥 단순하게 있는 거 낸다고요 있는 거 사실적으로 됩니다 이거 깊이는 이론 들어가면요 책 잡혀요 이론적으로 허재 많아 이게 들고 들어가면 다 뒤집을 수있어 그러니까 못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에 뭐 써있냐 이거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등급에 뭐 써있냐 대지권의 목적인 도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그거 써있다고. 그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뭐 들어있어요? 소지지면. 토지 표시니까 소지지면. 그럼 대지권의 표시는뭐 써있어요? 대지권의 표시는뭐 써있어요? 종류와 비율이 써있어 종류, 비율. 이런 거 되는 거야. 별거 없어. 그럼 대지권의 등기가 두개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표시. 죠 그렇죠? 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는 소지지면. 대지권의 표시에는 종류비율. 그 쓰는 거에요. 그럼 지금 표제부, 표제부, 표제부 들어가 됐죠? 자 그러면 이 501호 누구 거예요? 자 501호 누구 거까? 자 501호가 누구 소유인지를 보려면 이 501호에 딸린 갑구를 봐야 돼요 갑구, 갑구를 봐야 돼요 갑구가 누구 소유자돼 있어요? 동해종합건설 자동해종합건설이첫 등기를 언제 냈어요? 10월 10일 날 냈어 그럼 이거를 이제 분양을 받아 자 오재석이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받아서 둘이 뭐 했을까? 매매. 자, 매매를 99년에 했네. 자, 집도 짓기 전에 미리 매매해요? 뭘또 아니야. 뭐 분양계약 많이 하잖아요. 어, 지금도 뭐여 김포에 아파트 분양할까봐 때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풍부역 세권 여기 예? 몰랐어요 그런 거. 예? 분양권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아니 좋게 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짓지도 않고 저 미리 뭐부터 해? 매매부터 분양 분양계약 한다고. 그러 나서 집 한참 졌나봐 언제 완공된 것 같아요. 10월, 10일 날 완공되고 첫 등기를 한 거지, 이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 오제서 언제 받았어요? 11월, 10일 날 이전 등기를 받은 거지, 그 언제부터 오제서 거예요? 예? 네?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자, 등기가 맞춰졌으면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때 그랬잖아요. 아,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그 날짜 되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 접수한 날, 접수한 날짜. 이때부터 얘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되는 거야, 이제. 효력이 물권 변동이에요. 물권 변동.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그러면 오재석이 취득한 소유권은요. 건물 소유권이에요. 토지 소유권이요. 둘 다. 둘 다. 그죠? 등기는 하나 했는데 그렇죠? 부동산 두 개가 따라왔다고. 건물도 따라왔고 건물에 딸린 대지 지분도 따라왔다고. 일타쌍피.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일타쌍피 하나 치면 두개 문다고. 원래 일반 토지와 건물은 등기를 몇개 해야 되는데. 두개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대지권 표시기를 해놨기 때문에 건물에만 이전 등기 하나 하면 두 개가 따라온다고 그러라고 지금 대지권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해 되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오재석이 동해종합건설한테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를 쳤지만 건물만 취득한 거요, 예 지분이 갖춰온 거요, 예 지분이 갖춰온 거요. 예요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오재석이요 아파트 분양을 많이 받아봤어. 많이 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죠그 해보다 보니까 아, 우리는 대지권은 내가 써본 적이 없어. 아파트 500일원 가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대지권 내가 써본 기억이 없어. 그래서 분양사무소가가지고 직원 어리버리한 직원한테 가가지고 나 말이야, 500일원 사는데 지분 필요 없다. 지분은 빼고 500일원만 싸게 줘. 그럼 직원이 어리버리 그럴까요? 그리고 매매계약 써가지고. 그죠? 둘이 들고 이제 등기소에 간 거지. 등기소에 뭐라 그래? 각하. 각하. 안돼왜 표지에부에 대지권다써 있는데 어떻게 건물만 사냐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미 대지권이 지금 표지에부에 다 등기돼 있죠? 그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개 묶어가야 돼꼭꼭 묶어가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저당이 만약에 들어왔다 한다면 이 저당권도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안 되는 거예요 묶어서 팔아야 돼 묶어 저당이 나중에 돈으로 바꾸려면 경매로 팔아야 되잖아 그럼 경매 팔때 묶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분리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건물과 토지의 지분을 묶어서 처리하고 있다. 라는 거지. 서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함정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함정이, 함정. 저는 분명히 함정이라 고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음. 자, 오재석이 이 501호를 소유권 취득했어요. 내가 살라 그랬더니 난산 집이 있어. 팔기 좀 아깝고, 그래서 이 집을 전세를 줘. 전세를 줘. 전세를. 전세권자. 자, 전세권자. 자, 전세권자 누구로 할까? 전세권자. 누구로 하면 좋겠어요? 유재석? 황재원? 이송원? 뭘, 누구로 할까요? 아무나 해.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아무나 해봐. 예. 자, 누구로 할까요? 전세권자. 예? 이송원 합시다, 이송원. 이송원. 전세권자, 이송원. 좀안 어울리는데? 자, 이성원 전세권자, 이성원 그러면 이때, 이성원 전세권자는, 5 0 1억 건물만 빌리는 거예요? 대지 지분까지 빌리는 거예요? 자, 전세권은, 전세권은, 건물 부분만 빌릴까? 대지권까지 같이 빌릴까? 자, 건물만 지분도. 건물만 지분도. 전세잖아. 전세는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용하겠다는 거요. 예 뭐, 파용해. 자, 사용하는, 사용. 사용하는 거요. 네. 그러면 지분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만 사용해요? 건물만 사용해요. 그래서 전세나 임차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까지 같이 묶이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용익권은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권리 일부에 대한 용익 물권은안 되기 때문에 전세나 임차는 뭐만이다? 건물만이다. 근데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 설정 같은 거 나오면 이때는 건물만이 아니라 지분까지. 묶어서 처분하는 거예요. 비교 됐죠? 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그렇게 했어. 자, 이렇게 했어. 아파트가 분양이 다 끝났어. 끝났어. 열 집이 다 팔렸대. 다 팔렸어. 건축업자는 돈 많이 벌었겠죠? 그것도 관심 없어? 네. 도대체 뭐가 관심인 거야, 지금? 돈번 얘기 다 해줬는데. 아파트 져가지고 이거 분양 다 끝나면 돈꽤 많이 벌어요. 그것도 관심 없어? 예. 네. 아니, 땅 사가지고 아파트 줘가지고 분양해서 팔면 돈 많이 번다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집, 열 집이 다 분양됐어요. 그러면 건축업자 돈 많이 벌었을 거아니요 그럼 이 토지는 누굴 거예요? 밑에, 아파트 밑에 깔린그 토지. 그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 그래요. 그 토지는 누굴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분양 받은 사람들이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토지에 대한 등기가 따로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어. 근데 보통 안띄어봐띄어보질 않아, 그거를. 근데 따로 특별히 토지 등기로 들어가서 그 소재 집안을 껴 넣어야 나와. 나오긴 나와. 있긴 있어.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띄워지 적이 없으니까, 아, 이 아파트면 토지는 등기가 없지. 그러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동네 부동산에도. 뭘 제대로 배웠어야지. 맨날 세법으로 붙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등기 안 해가지고. 그렇죠? 토지 등기 있는 거요. 예 네. 그 토지 등기를 띄면 거기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 걔네들? 건축업자? 그러면 안 돼. 거기다가는요. 무슨 아파트? 이 토지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쓰고 있다. 이제 이 토지 소유권딴데 넘어갈 수가 없다. 라고 자세히 설명이 있을까?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 대지권, 무슨 아파트? 이렇써있어자 되게 보고 싶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토지 등기 어떻게 되는지막 궁금하잖아. 궁금해야지 좀좀 좀 이렇게. 막 궁금증이 없어. 왜? 자, 그런 거를 대지권인 뜻의 등기라고 래요 자, 아까 토지가 풍무동 2, 3, 4번 지 있었죠? 그, 그 토지 소유권자 누구요? 누구요? 무슨 김명렬이야, 지금. 자, 뭐라고요유마말 205동. 유마말 205동이 이 토지 소유권을 뭘로 쓰고 있다? 대지권을 쓰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건 전소유자겠지. 됐어요? 예, 를 들어서 아파트 501호, 401호, 301호, 10명기 소유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여기다가 지분권자로 다 늘어놓으면 난리나. 정의서 없어 등기관들이 힘들어 그냥 쭉 긋고 마감 치는 거야 그냥 쭉 소유권 마감 아파트 끝 이렇게 끝내는 거요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강의할 때는 대지권의 뜻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요자 이거 뭐라고요? 대지권의 뜻의 등기 이 토지 소유권은 따로 못 판다 이제 저기 아파트 붙었다 저기서 처리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이 밑으로 4번 소유권 5번 소유권 못 들어와 이제 끝났어 이 소유권 마감 이해됐어요? 네, 이거를 뭐라 한다? 대지권의 뜻의 등기라 그럼 이거 시험에 어떻게 하냐? 자,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등기한다. 갑구에 등기한다. 갑구에 등기한다. 이걸 표제부라고 그요 이게 시험 엄청났어?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표제부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아니, 이론적 깊이 없다니까. 그거내는그 그래? 표제부냐? 갑구 그거 바꾸네. 다시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된다. 이걸 내가 신청하는 거라면 틀린 거예요. 뜻의 등기는 직권 하는 거야. 그죠? 렇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 등기는 지금 토지 등기예요 건물 등기예요 토지 등기잖아, 지금 토지 등기. 자, 그러면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에 등기한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 자, 대지권의 뜻의 등기든 건물 등기에 등기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야. 토지 등기인지 건물 등기지 바꿔내고요 표지에 본지 갑군지 바꿔내는 거예요. 또 신청인지 직권인지 이런 거 바꿔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더 이상 지피는 이로 나오면 틀려주면 돼. 절대 나올 리가 없어요. 등기부에 어디에 뭐 써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정지할 겁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토지 소유권 대지권을라고고 들어오고요. 을구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을구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을구에 소유권 이외 권리에 임차권이, 토지 임차권이 있어. 땅을 누가 빌려 쓰는데 그 토지 임차권을 내면 아파트에 대지권을 쓰고 있대. 그럼 이것도 역시 대지권인 뜻의 등기지. 그럼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소유권에도 들어고 소유권, 갑구에도 들고 들어오고, 을구 들어오고. 갑구와 을구에다 들어올 수 있어요.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표지에 부에 들어온다, 그러면 틀린 거고. 갑구와 을구 해당하는 구에 들어옵니다. 해당하는 구, 해당 구. 그래서요, 갑구는 얼구. 해당 구에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얘네들을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한동 건물 전체 표지에 부가 있었죠? 거기 뭐가 있었어요? 대지권의 목적이 토지 표시. 거기 뭐가 들어가요? 소, 지, 지면,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여기 전유부 분표지 부에는 뭐 있어요? 대지권의 표시. 여뭐 들어가요? 종류하고 비율. 이두 개를 합쳐서 뭐라 한다? 대지권 등기라고 요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지 부에 나눠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우리가 해달라고 신청하거든. 그럼 이 신청받아서 이 등기를 등기한 해주면서 야, 이거 우리 서비스 직권 해줄게. 라고 대지권의 뜻의 등기를. 자, 얻다 해줘요? 토지 등기부 갑구나의구해줍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문제하는거예 딴거될게 없어 이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건 외워야 되겠죠 그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를어 이제 이해됐어 그러면 안돼 문제 못 풀어 완전히 딸딸딸딱 손으로 안 보고 쓸 만큼 외워놔야 문제에서 적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문제 풀릴 수가 없어요 이해된 거랑 문제 풀는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된 거랑 외우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외우는 거랑 문제 풀는건또 달라요 자 그럼 이 표를 지금 되게 쓰고 싶잖아요 쓰면 안돼자 다시 자 우리 교재 177 한번 봐177 자자177 177. 177. 자, 예제 있어요? 예제 문제 있죠? 5번, 아 문제 보세요 문제 문제, 구분검을 등기기록에 표제부, 동그라미 표제부 문제 표제부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상항 보이세요? 표제부 표제부 표제부가 아닌 거래 표제부에 안 쓰는 거 그럼 갚구나 의구에 쓰는 거그 뜻이에요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럼 뭐요? 예 갚구나 의구에 쓰는 거 그거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 거기 5번에 보세요. 5번에. 5번에 대지권의 등기를 했을 경우 한동 건물 등기로 표지해보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밑줄.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밑줄. 5번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밑줄 쳤어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어디 쓰겠어요. 갚고 있어요.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토지 등기 자 표제부 해당구 표제부 해당구 해당구 그러니까 소유권이니까 어디 갑구 다시 거 밑에 표봐 표표표표봐 밑에 표 있잖아 표 표에 자 토지 등기 기록 보이세요 거기 갑구 또 늘고 써있어 거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서 있잖아 신청의 직권이요 직권이지 이거를 표제부에 기록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그래서 지금 왜 5번이 답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다른 깊이 는이런 따위는 없다니까 표 가지고 내는 거냐 요 가지고 계속 바꿔 내는 거예요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바꾸고 대지권의 뜻에 등기를 토지 건물 바꾸고 표제부 해당 부가 바꾸고 신청 직권 바꾸고 그거 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리 깊이 있게 내봤자 소용없어요 답이 아니야 아, 이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 표는 딸딸 외워야 돼요 딸딸딸딸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요 자그 다음 하나만 더보실게요 앞에 보세요 자 아파트에 들어가면 101호, 201호, 301호 걔네들을뭐라 그래요? 전유부 전유부분좀 전에 보셨다시피 501호 표제부 갖고 울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501호에 대한 표제부 갖고 울고 있고요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구조상 공용이란 건 애초에 구조가 복도야 애초에 구조가 계단이야 이런 것들은 누구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에안 나와 안 나와, 그죠안 나와 어떤 사람이 그죠? 우리 아파트는 복도가 짱인데, 그래서 우리 아파트 복도 등기해줘라고 등기소에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각하돼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각하돼요 그리고 막 이제 우겨가지고 등기소 가서 우리 아파트 복도 짱인데, 이거 빼면 안된다 그랬더니 등기관이 그러 해드릴게. 그래서 표제부 열고, 무슨 아파트 복도 갑구는 공용을 써놨다, 그죠? 무효 직권만 써요. 다시 자 구조상 공용을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규약상 공용 자 규약상 공용은 사실은 구조는 전유 부분인 거예요. 구조가 전유 부분이야. 101호의 부분이야. 101호 부분인데 누구한테 분양하지 않고 다 같이 쓰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자 그러면 이거는 등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갑구 을구를 털어버려 말소해. 갑구 을구 말소하고 표제부에다가 규약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구조상공용 빼버리고요. 자 전유 부분 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겉보기 거의 같아 같은데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왔다 갔다 할때 전유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서로 왔다 갔다 할때 보세요. 열로가도 단독 신청, 졸로가도 단독 신청이에요. 서로 주고받고 뭐할수 있다? 단독 신청 할수 있습니다. 자, 요 단독 신청 얘기를요. 176 페이지 매뉴. 자, 176 페이지 매뉴. 자, 176페이지 메뉴에 보이시죠? 네, 공용 부분이라고 써져 있고요. 자, 구분소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이 제공된 건물 부분으로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구조상 공용은 등기할 상이 아닌 경우니까. 절대 등기안 되고요. 규, 규, 규, 규. 규약상 공용은 실질이 전유분의 성질을 가졌으나, 그냥 공용으로 쓰지라고 규약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디귿에 보시면,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 써져 있죠? 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신청. 이게 뭔 소리예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설마 쓰는 거 아니겠지. 바로 옆에 써있구만. 바로 옆에 단독 신청이 써있구만. 그죠? 단독 신청.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단독 신청 하면서 갑구나 얼굴을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려서 말소시켜요 그러면 표지에만 남는 거죠. 설마 털어버린다 쓰는 거 아니겠죠 지금 예. 그 밑에 B에 써 있는 거고 B에 바로 B에 갑고 소유권과 그밖에 권리를 말수하는 표시한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이거를 다시 다시 전유분으로 되돌릴 수도 있어 다시 누구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전유분으로자 그렇게 되면 규약을 폐지하고 로력걸 취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내 거다 이거 공용 아니다 내 거다 취득한 사람이 자기 갑구를 열고 들어와 자기 갑구를 열고 들어오는 걸 뭐라 한다? 소유권 보존등기 자 누가? 지가 그러지 말고, 취득자가, 취득자. 취득자 있잖아요, 취득 취득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자, 저리 가도 단독신청, 이리 와도 단독신청. 둘다 뭐예요? 단독신청. 그죠? 그 다음에 이리 올 때는 규약을 폐지하면서, 규약을 폐지하면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등기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를 작년에 출제했는데요. 요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냈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틀린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첫 소유자가 되는 거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것도 제가 시험 전에 자 마지막 특강에 특강집에다가 촥 실어가지고 그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주 나나요? 아니지. 이거 이거 꼭어 보고 가시라고 딱 집어드린 건데. 그거 대로 나왔어요. 답으로 나왔어요. 답으로. 답은 아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 양반들이 내 특강집을 봤나라고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해마다 그런 문제가 최소 서너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 남들 다 찍는 거 말고 나만 찍는 거 그런 게쫙 나온단 말이에요 뭐, 네이버로 얘기할래는 게좀 그렇긴 한데 네, 자 현장 앞으로 자 (174페이지에) 보시면 (174페이지에) 보시면 자 아파트가 하나 있죠? 네, 어디 있는 아파트예요? 유험한 네. 풍성 200, 234번지, 235번지 몇층 아파트? 네. 5층 아파트. 5층 밑에 뭐 있어요? 네. 대지권의 네.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토지 표시 뭐요? 소지지면 있잖아요. 그 밑에 자그 밑에 5층 501호 표지부 보이시죠? 네. 501호 몇 평? 평이을 하지 말고 몇 제곱미터? 100 제곱미터. 보이죠? 자100 제곱미터 밑에 뭐 있어요? 대지권의 표시. 자, 대지권의 표시가 뭐라 그랬죠?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요. 대지권 종류가요. 소유권도 있지만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 501호 누구 꺼? 뭐라고요? 누구 거라고? 오재석 거 됐지. 오재석이 분양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떤자시죠 네. 그다음 옆으로 가시면 어? 자 175페이지에도 등기가 하나 있네요 175페이지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이게 토지 등기, 토지 등기 그렇죠? 어디 있는 땅이에요 지금? 북무동 2, 3, 4번지 자, 북무동 2, 3, 4번지 토지 3천 제곱미터 누구 꺼? 최부자? 왜 그래 진짜 네, 누구 꺼요? 유언마을 205동 거라고 랬잖아 지금 유언마을 205동 이 토지 소유권을 뭘로 쓰고 있다? 대지권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거기 2번 소유권 대지권, 이걸 뭐라 한다 그랬죠? 대지권인 뜻의 등기라 했지. 2번 고, 소유권 대지권, 이게 대지권인 뜻의 등기입니다. 자,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신청으로 들어와요? 직권으로 들어와요? 직권으로 들어온다. 라고 배웠었잖아요. 자, 기억하시죠? 예, 네, 요거 지금 방금 실패해서 봤던 거를 그대로 실어 놓은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요. 조금 쉴 건데, 쉴 건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 프린트에. 이번 주 확인 학습 1, 2, 3, 4 풀어보세요. 1, 2, 3, 4 풀어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갈게요.